슬레곤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넌 우리의 친구일까? 아니면 새로운 폭풍일까? 풍마룡이 결국 도시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케이야! 여행자! 마침 잘 왔어! 어서 빨리! 잠시만, 엠버 일단 소개는 해줘야지 아, 맞네 여긴 케이야 선배 우리 기병대 대장이야 이두 사람은 멀리서 온 여행자야 멀리서 온 것만은 아는 건가? 사건의 전말은? 그렇군 몬두성에 온걸 환영해 시기를 잘못 맞추긴 했지만 가족끼리 헤어진 고통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왜 바람의 신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비밀이 있으니까. 맞지? 더 캐묻진 않을게. <웃음> 어쨌든 기사단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부터 하지. 시민들 모두가 방금 전풍마령과의 전투를 목격했어. 단장 대행이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같이 기사단 본부로 한번 가줬으면 해. 아까 여기서 그들과 만나기로 했잖아. 폭마룡이 성 밖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조급해하지 마. 나도 도울 테니까. 단장대행, 데리고 왔어. <웃음> 사건의 전말은 이래. 자유의 도시에 온걸 환영해 바람을 따라서 온 여행자 나는 단장 대행 진 그리고 여긴 기사단의 도서관 사서인 리사야 와우 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온 착한 어린이들인가 어머나 귀여워라 시기는 별로 안 좋지만 풍마룡은 소생한 뒤로 도시 주변에서 맴돌면서 혼란을 만들고 있어 몬드성의 원소 흐름과 지맥순환이 모두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뭐야 마법사에겐 아주 치명적인 상태지 피부도 기분도 모두 망쳤어 만약 이러한 교란만 없었더라면 벽보를 붙이는 것보다 더큰 도움을 줬을 텐데 우리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잠시 몬드성에서 머물러줘 그럼 작전 계획을 짜볼까? 풍마룡이 몬드성을 공격한 게 역으로 이 재난을 종결시킬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 리사의 마법 탐지로 몬드성을 뒤덮은 폭풍의 근원을 알아냈어 오호 그럼 방법은? 버려진 바람사신수 사당이야 풍마룡은 거기에 남아있는 힘을 이용해 이런 폭풍을 불러일으킨 거지 우리의 목표는 네 곳에 버려진 사당 가운데 세 곳이야 세 곳만 선택하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겠지? 모르겠어 더지체해서는안돼 폭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방어만 하는 건 소용없어 재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버려진 사당 유적으로 가야 해 이제부터 모험이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우선 준비부터 철저히 해야 돼! 몬드성의 대장간에 한번 들려보는 게 어때? 무슨 일이야? 저기 있으니까 직접 골라봐. 다른 게 필요하다면 만들어줄 수도 있어. 맞춤 제작도 할수 있었나? 당연하지. 판매, 맞춤 제작, 재련 등은 모두 대장간이 하는 일이야. 너한테 광석만 가져다주면 돼 어디든지 다 있지 그럼 이렇게 하지 어리바리해 보이는데 주변에 철광이 많은 곳을 내가 알려주지 철광만 가져와 내가 단조해줄테니 감사는 됐고, 난 그럼 일하러 가마 어...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데 일을 방해한 건 아니겠지? 무슨 일인가? 아, 내가 그랬었지. 깜빡했구나 순도를 보니 쓸만은 하겠어 <목소리> 이후에도 광석을 찾으면 날 찾아와 내가 한가할 때면 더 좋고 쇠를 단련하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하거든 그래서 고객들이랑 잡담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솜씨가 좋아야 장사가 철되는 법이야 다른 것들은 다잔꾀일 뿐이지 별일 없으면 일하러 가마 정말 열심이신 아저씨네 성격은 불같아도 단조를 맡기기엔 딱인 것 같아 여기가 바로 버려진 바람사신수 사당 가운데 하나야. 이 사당들은 아주 오래전에 버려져서 몬드의 주민들도 오지 않는 곳이야. 잘하면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거나 추추족이 주둔지를 건설했을 수도 있겠네. 풍마룡도 자신의 사당을 버렸으니까. 맞아.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사실 풍마룡도 바람사신수 가운데 하나였어. 뭐? 일단 이 얘긴 그만하고 혹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 이곳의 바람이 뭔가 이상한데? 들어가서 확인해야겠어. 조심해야 될 거야. 드래곤의 힘이 이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저 네모난 모양의 돌을 사용해서 문을 열수 있다. 사당의 최신부가 보여. 이 상황을 대비해서 비밀무기인 폭탄인형 토끼 백작을 준비해뒀지! 음. 저건 폭약통인가? 음. 활로 쏴서 터뜨려봐! 시합해보자 와 정말 높네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건 불론소 비석이지? 강력한 불론소로 공격하면 반응할지도 몰라 기운, 저기가 바로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아닐까? 좋아, 가서 부숴버리자! 하, 힘드네 그래도 진단장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서 좋아 예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도시의 안전은 지킬 수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진단장이 있기 때문이지 근데 지금은 풍마룡이 몬드성 안으로 바로 습격까지 할 정도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끔 전략을 바꿔야겠지 리사가 좋아하는 말이야 아 맞다, 아까 얘기했던 바람사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리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들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역사 공부를 못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리사는 도서관 사서니까 아무튼, 나같은 정찰기사보단 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 왔어? 자, 좀더 가까이 와봐. 무슨 냄새 안 나? 이 사당에는 사연이 아주 많아. 슬라임, 추추족, 그리고 풍마룡이 남긴 마력고리까지.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웃음> 꽤 멋진 말인데? 북풍의 늑대 사당이 이렇게 되다니, 슬프네. 가자고, 소녀. 지금은 아무도 바람사신수를 위한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아. 바람사신수를 위해 청소 한번 해볼까? 내가 기사단의 전투를 한번 보여주지 내 예상이 맞다면 바로 저기가 사당의 끝이야 뭐왜 그렇게 생각해? 경험 오랫동안 뒤처리를 하면서 쌓인 경험이라고 할까? 이건 어때? 여행자 너 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럼 어떻게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거지? 아주 신비한 현상이야. 건너왔네 막다른 길이야 윈드필드를 이용해 올라가자 맞아, 아주 예리한데? 예, 너의 기사 수여식을 부탁해도 되겠어 그러고 보니 너희들 그거 알아? 사실 풍마령도 바람사신수 중 하나야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만약 궁금하면 단장 대행에게 물어봐 풍마룡은 이걸로 힘을 흡수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커 얼른 움직여 와우! 아주 재밌었어 네가 잘 훈련된 전사였다니 사당에서의 전투는 정말이지 놀라웠어 <웃음> 기사같은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다니 몬드를 위해 싸우던 모습을 보니 넌 분명히 엄청 유명해질 거야 나중에 시간나면 기사단본부에 와서 같이 이야기나 나누지 음... 아니면 괜찮은 술집 하나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갈까? 그래도 수확은 있는 것 같아, 그치? 풍마령선에서 유적 하나를 빼앗아 온 셈이니까 이제 뒷처리는 나한테 맡겨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추추족의 아이키로는 사전에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텐데 너희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군 차단, 일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군 뭐, 됐어 너까지 끼어들다니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 건? 어머, 귀염둥이 <웃음> 이렇게 위험한 일도 도와주려고? 진짜 감동이야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다 알려줄 테니까 좋은 질문이야. 기본적으로 몸이랑 머리 쓰는 걸 제외한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야. <웃음> 몸이랑 머리 쓰는 걸 제외하면 어떤 일이 남아있단 거야? <웃음> 더 진지하게 임해야겠어. 역시 사당 가장 깊은 곳에서 강력한 원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페이몬, 날아갈 수 있어.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자. 그렇군. 번개 원소 비석이었어. 내가 번개의 힘으로 작동시켜 볼 테니까 발밑을 조심해. 감기 조심.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자, 한, 셋, 셋, 셋, 한. 좋아? 헷야 좋아 헷야헙 물에 젖은 적을 상대하는 건내전문이니까 컷이건 어때 석이 뭐냐고? 설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건 신의 눈이잖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야. 오컬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마력기관이라고 볼수 있지? 지금까지 신의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설마... 추추족 돌연변이? 아... 아니다 추추족은 음유시인도 되지 못할 멍청한 몬스터인데 넌 마법사가 될수 있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착한 아이잖아? 이걸 보시면 돌아가서 좀쉴수 있어 이건 바람이 굳어져서 생긴 물건인 것 같아 하, 휴식할 생각을 하니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일곱 신상이 가보자 동풍의 용, 남풍의 사자 가서 이걸 북풍에 신에게 바치는 늦대, 거야 서풍의 매 그들이 바로 몬드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의 권속이야 드발린 풍마룡의 이름이야 사람들에게 마룡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바람사신스의 동풍의 영이었어 이게 바로 드발린이 나머지 셋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 드발린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어 아마도 원한 때문인 것 같아 원한? 몬드에 대한 원한 원한의 눈이 멀어 마룡으로 변한 거야. 바람사신수 중 하나면서 갑자기 왜... 지켜야 할 도시의 원한을 가지게 된 거야? <웃음> 몬드 출신으로 말을 꺼내기 어렵네. 이걸 가지고 가서 읽어봐. 이게 백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야. 그러면 몬대성의 원소 흐름과 지맥 순환도 다 정상으로 회복되겠지? 기사단에 한번 들려볼래? 당연히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가줄 수도 있어! 어, 맞다! 우리 바람사신의 사당에서 바람신의 눈동자를 얻은 걸 기억하고 있어? 나중엔 더 많이 수집할 수도 있으니 용도를 잊어버려선안 돼!